안녕하세요. 집과 인생, 그리고 재테크와 부동산 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LHTV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부동산 정보로서 부동산적인 장래성이 좋은 꼬마 빌딩을 매입하거나 건축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상가주택, 즉 꼬마 빌딩을 전문으로 설계와 건축을 하는 건축 전문가로서 좋은 상가주택이란 입지조건, 수익성, 경쟁력, 객관성, 좋은 설계와 디자인, 또 거주성과 임대성, 부동산적인 장래성 그리고 건축이나 매입하려는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가운데 지난 영상에서는 1번에서부터 6번까지 말씀을 드렸고 이 6개의 영상들은 아래 더 보기에 링크 해놓을 테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 일곱 번째로 부동산적인 장래성이 좋은 상가주택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네가지 순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보시면 이런 부동산이나 재테크, 노후대책 등에 관심을 가지신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부동산적인 장래성 있는 상가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모든 건축물에는 고유의 기능이 있습니다. 아파트 등 주택은 거주 목적이 있고 학교 건물은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하기 기능 등 건물은 제각각의 기능이 있고 이러한 건물들은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축의 주요 3요소인 구조와 기능, 미, 즉 튼튼하면서도 사용하기 편리하고 아름다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가주택인 경우에는 튼튼하면서도 상업적인 기능과 주거 기능이 좋아야 하며 아름다워야 하는데 이러한 상가주택 등 사업적인 건물은 건축의 중요 3요소 외에도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적인 장래성에 대해서 많은 고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튼튼하고 사용하기 좋고 아름답게 짓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인데 사업성도 맞아야 하고 경제성이 있어야 하면서도 또 장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까지 생각해야 하니 그야말로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다음으로두 번째로 설계 시공보다도 더 중요한 기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부동산적인 장래성이 좋으려면 우선 기획을 잘 해야 하는데 모든 일에 있어서 기획이 중요한 것처럼 건축도 그렇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건축을 한다고 하면 설계와 시공만을 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건축은 다모같은 주요과정을 거쳐서 건축이 완성되는데, 즉 설계 시공 외에도 기획과 사후관리 라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계와 시공보다도 더 선행되어야 하고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이 기획적인 부분인데 이 기획적인 것은 상가주택을 매입하거나 건축하는 경우에 당연히 뚜렷한 목적을 설정해야 하고 예산책정과 건축규모 산정 또 시장조사와 사업성 분석 입지선정 등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 아파트 등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물이라면 설계나 시공보다도 더 선행되어야 하고 중요한 것이 그 지역에는 어떤 평형으로 몇 세대의 아파트를 얼마 정도의 예산으로 얼마의 분양가를 책정했을 때 분양 가능성이 어느 정도이며 사업성은 또 어느 정도나 되는지 정확히 시장조사를 하고 분석하는 즉 바로 이 기획이 다른 어느 과정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으로 즉 바로 이 기획에 따라서 설계와 시공 등 모든 사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상가주택을 매입하거나 건축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분양사업처럼 대단히 사업이 아니고 리스크가 적다고 생각해서 그러는지 그런 사업처럼 면밀한 시장조사나 사업성 검토 등 기획을 하지 않은 채 대충 자신의 생각이나 부동산 사무소의 말만 듣고 판단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상과 같은 기획을 얼마나 철저히 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가격이 오르거나 부동산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세 네. 번째로 상가주택 매입과 건축할 때 생각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특히 상가주택을 건축하거나 매입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건축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건물을 임대를 줄지 아니면 자신의 4층에 거주할지 또는 건축 후 바로 매매를 할지, 몇년 정도는 보유할지 등을 결정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서 입지선정이나 설계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를 들자면 공단 근처에 있는 상가주택이라고 하면 공단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위한 상가의 규모나 층고, 종류도 구해 따라야 할 것이고 특히 2, 3층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독신자들을 위한 쉐어하우스 등을 고려해서 설계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가 건물을 건축할 때 1층 상가 부분과 2, 3층 임대주택, 준세대가 있는데 이세 부분 중 어느 부분에 우선순위 즉 비중을 둘지도 중요합니다 건축주에 따라서는 건축 목적이 자신이 주거하는 4층과 다락, 옥상 정원등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1층 상가에 중점을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임대 가구에 대해서 비중을 두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4층에 살 것이므로 굳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않겠다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1층 상가를 위해서 2,3층 임대가구 수를 줄여서 주차대수를 줄여서라도 상가 면적을 최대화하려는 사람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향후 부동산적인 장래성에 대단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일조권을 받는 대지인 경우에도 3층까지 건물을 줄이지 않기 위해서 1층 상가 높이를 3.6m 이상으로 할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3층이 꺾여서 가구수를 줄일지 아니면 1층 상가 높이를 3.6m 이하로 하면서 가구수를 늘릴지 등도 건물의 임대 수익에 영향을 미쳐 부동산적인 가치가 달라지기도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점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설계나 건축 수준 등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는 건물의 배치, 주차장 계획, 층고나 천정고, 실내 마감뿐만 아니라 건물의 유지관리도 생각해서 건물의 기본적인 것등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인 것이죠. 이제는 마지막으로 건축 수준과 건물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이러한 모든 것에 따라 건축 수준, 즉 공사비나 예산도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또한 건물의 가치나 부동산적인 장래성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물론 꼭 건축 수준이 높고 공사비를 많이 들였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경제 원칙은 무시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또 공사비 예산이나 자금 흐름에 여유가 없다면 공사비 집행의 우선순위 그러니까 골조나 외장재, 창호 등의 우선순위를 두고 나중에 개비할 수 있는 인테리어나 가구 등은 좀더 여유있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건물의 전체적인 형태나 특히 외장자재 등 사용자재와 건축수준은 건물의 가치와 부동산적인 장래성에큰 영향을 미치므로 과연 어느 정도의 예산을 책정해야 할지도 차질없도록 생각해야 하고 다음으로는 그러한 예산은 어떤 방식으로 조달할지도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에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다방면으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금융기관과 신용에 따라서 다양한 금융을 활용할 수도 있으므로 굳이 시공자에게 의존하거나 매달릴 필요도 없고 또 공사비의 흐름도 건축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부동산적인 장래성이 좋은 상가주택에 대해서 첫번째로 부동산적인 장래성이 있는 상가주택 두번째로 설계와 시용보다 더 중요한 기획 세번째로 상가주택 매입과 건축할 때 생각해야 할것 네번째로 건축수준과 건물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것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건물의 가치와 부동산적인 장래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외에도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 결국 설계와 시공 못지않게 중요한 과정이 바로 이 기획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는 위에서도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그동안 만나본 많은 상가주택 건축주나 매입을 하려는 사람들이 설계나 시공 등만을 생각하고 이런 기획적인 부분에 대해서 특히 대지를 선정하고 예산책정 등의 막연한 판단을 함으로써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강조하고자 한 것이므로 아무쪼록 오늘의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분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좋은 상가주택에 대한 마지막 순서로 공사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사 즉 상가주택의 시공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혹시 오늘의 이 영상에 참고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은 이만 줄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